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간당간당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어, 엄연하게 말씀드린다 엄연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늘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야, 리플 간대에 떨어지잖아 간대에 떨어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아씨 안가고 또 떨어졌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심리랑 시장심리랑 시장심리랑 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은 어, 반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위축되어 있는 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받아서 어,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어, 확인 매매하듯이, 그쵸? 자, 양봉 이렇게 나올 때와 리플 간다 스웰 때문에 가나보다라고 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떨어지니까 욕하고 또 그러면은 어,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의 멘탈 포인트는 어, 시장의 심리에 너무 좀 대중의 심리, 에 시장의 심리에 너무 좀 영향을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만의 전략과 원칙을 세워가지고 좀 과감하게 시도할 때도 필요하다 어, 이렇게 좀 어, 시도를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확인 매매는 손절만하게 된다. 대나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락장에 확인 매매하면은요 손절만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락 파동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어, 확인을 하면은 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 상승의 여력이 다 소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요 반등에 대한 어, 짧은 반등이라도 이슈을 하고 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 전환 추세 전환에 대한 반등 자리다라고 하면은 쭉 들고 갈수 있잖아요 쭉 들고 갈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쭉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G S H 포인트가 될수 있죠. GSH 포인트 뭐예요? GSH, GSH 포인트 어, 그때 샀어야 했는데 포인트가 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심리에 어, 시장 심리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정...